띠 띠띠띠띠띠띠 띠 띠띠띠띠띠띠띠 띠디디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불쌍한 미치코를 위한 약간의 어.. 그겁니다 미치코가.. 응 먼저 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아.. 뭐하시는거죠? 줄사님? 아 줄사님! 잠사 아니하게! <웃음> 잠사 아니라고.. 아. 어! 탕복스 뭐야 저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말도 안되는 <웃음>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어 와, 나들지 와, 나들어, 와, 어나 응? 무한 땡땡 무한 땡땡 해가지고 망해버렸는데요 이게 다 여길 바깥구 여..여길 바깥구 심력선이그 무리 안해도 돼안 해도 돼. 여길 바깥구 여길..아 잠깐만 후, 여길, 바깥구 여길 바깥구 여길 바깥구 아 넘기 아, 느리게 넘기 나머지게.. 아 텔레포트네 치로 냠냠, 치로 냠냠, 치로 냠냠, 치로 냠냠, 치로 냠냠. 빌라 생로 냠냠, 냠냠. 자, 따라갑니다. 내가 일부러 어? 앞으로 가면서 발자국 남겼단 말이야. 썩썩 썩, 이거 뮤지컬 스포. 봐봐봐바 이거 어떻게 하데이고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 모르지. 절대 모르거든. 어디 간 거야 이거?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거리 벌리고 거리 벌리고 오뭐 하는 거야? 안녕? <웃음> 뭐 하세요 저거? 아저나 그냥 개그맨 있네 저것도 아 뭐야 이제 나 쫓아오는 거야? 아니구나 나어봐 w 는하 하지마 보 음, a 서따라갈거잖아 어. 어? 음? 절 절대 o 어, 어 r e Oh, you are a man in the w 판정 l d m i 판정 판정 g Panther. Oh, p a n t 여호호. 여호호. 여호호. 아, 어, 아, 어. 아, 근데 진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약간 무난한 1인분인 어로라고 그볼수 있겠죠. 아, 아닌가? 정원사 가야지. 이제. 거기서는 다른 데 가고. 음, 뭐 가... 아씨 깜짝이야. <웃음> 너 텔레포트 타는 거 아진진 씨. 어어야그 심장이 안 좋다 이거. 이 판을 어 뒤집어야지만 어, 진정으로 구수라고 하지 않겠는가. 아 반대로 가는데. 어? Uh 어? -oh. 아, 나아가기가집로해아라들아제발 네. 제발 집중해 얘들아 얘들아 제발 제발 집중좀집중 오늘 집중 가시마스. 집중 오늘 가시마스. 집중 오늘 가시마스. 야, 너 약간 좀 빠지고, 그, 그, 그, 그 자석 먹는다. 아이, 자석, 에라이, 그냥. 해독기 돌려, 해독기 돌려. 아, 제발! <웃음> 이, 거라 이거, 어떡하냐, 뭐, 이거. 쨍이라, 이거, 어떡하냐, 이 달고기 그냥 꺼져 얘들아좀 꺼져. 좀러 꺼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꺼져. 꺼져. 꺼져. 제발 꺼져. 그냥. 여기 뭐 있냐고 여기. 어? 다이아몬드라도 있어? 아뭐 꺼져 좀좀 꺼져 그냥. 내가 돌릴 거니까. <웃음> 다이아몬드는 내 거지. 아. 아, 온다 온다 또 그들이 온다 으, 으, 으.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웃음> 아니 이거 지금 시간 손목 얼마나 하는거야 이거 에바 진짜 어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서 여기서 치료하면 돼어 여기서 치료하면 돼어 일로와 아 여기서 치료하면 된다니까 야 구하러 갈수 있다 이거. 정원사기 때문에. 아, 아, 아 어? 아니, 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웃음> 에? 에, 응. 그자 정원사. 정원사 구하기. 썩썩 썩. 썩썩 썩. 썩썩 썩. 썩 나이스. 구하긴했다 바로 죽긴 했지만. 자, 텔레포트 유도. 석석석. 자 옷이고 아잠프 들어가야지 이아 근데 왜왜 왜 이거밖에 안 들어갔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않냐? 음, 이거 조금 기다려봐. 아들가 고지시다. 구에 일단 어그 일단 구에 일단 구에 일단 구에.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쿵평아일 평. 미소 내기. 오자 하나, 하나, 둘, 하나. 아, 아, 이 재기라. 애들아 나가라. 제발 나가라. 애들아 무조건 보내줘. 감소위주로 말한다고 어 아, 뭐야 너아문부터다임마야문 문. 붙었다, 야, 문 부, 얘들아 문 붙었다 뭐하는거야 지금 야이꾸대기들아 문부터다 라고 어어 어, 아 우리 다 여기 있는데 아 근데 지금 개웃기네 이거 아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으, 아, 왜다 여기있는건데 이거 기는 아니 얘들아 우다 여기있냐고 이거 개웃기네 이거 아니 씨, 아니 나 반대편에 있는줄 알았는데 다 여기 있는거 싫어하냐고 아니 진짜 진짜 예상을 예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미친 랭킹전. 아 근데 진심 해 봐. 저거, 저거 진심 해 봐. 진심 해 봐. 몇 번, 몇 번, 몇 번. 아, 아 여기 씨, 여기도 진짜 이 적당해 이거 나가. 아, 가속 받고 나가. 아,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몇 번째고 핑을 좀 찍어 이거들아. 좀 운율 좀 맞자고. 혼자서 얼팔 하지 말고핑좀 찍어. 몇번지알 수가 없으니까 뭐 운율 못하겠네 이거. 근데 정원사가 걔가 <웃음> 겁나 잘하는데. 아, 다른 대기보다 왜안 죽는 거야 저거? 아, 죄수는 저뭐 하는 건데 빨리 도망가든가. 나를 치료하러 오던가 억으로 중이잖아 응? 음?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나나나나나나나나한 번만 치료해줘 진짜로 아 제발 최수야 나 치료해줘 씨부러 그냥 빨리 와와 와, 그냥, 와, 그냥 어? 그냥 와 그냥 아니 와 그냥 오라고 그냥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아니 이쪽으로 어? 어? 나이스 말로 끝났다 최 생각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야 위험하게 저쪽으로 오냐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어 아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Thank mm -hmm. you.